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아랍 전통 의상을 입어봤습니다. 이게 두바이 몰에서 산 거고 350 디르함이었는데 여기다가 머리 쓰는 것까지 줬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만 가보겠습니다. 이 옷을 되게 아랍 분들이 좋아하셔요. 한세 분이 당겨주셨어요. 어 아, 너무 예쁘지 나. a s s l a m u a l a i k u m Assalamualaikum Hello Nice to meet you Wow, so pretty Thank you <laughs> Wow t h s a lot of cars l o o a lot of cars Wow, t cool. 와. 와.. 집에 저렇게 뒤져.. <웃음> <디저트. 웃음> 와.. 기부, 기부. 진짜 대박이다.. 하나 먹어보세요. 먹어도 되나? 네 <웃음> <하나> 먹어보세요. <웃음> 예, 진짜 그렇죠. 대박이에요. 그렇죠? <웃음> 아니 이 한국에는 이런 집이 없잖아요. 아 한국에 만약에 이런 집이 있어도 진짜 엄청 엄청 좀 부자만 올수 있는 데인데 이거 대 진짜 너무 그리고 인테리어도 예쁘고 향이 일단 너무 좋아요. 음 먹어라. 그냥 네 복걸? 네 <웃음> 아니 근데 이 유분 완전 부자신 가봐요 아, 아, 그쵸? 다부자 아? 예매를 사람아다 아, <웃음> 아, 부자신구나 약간 <웃음> 성 같죠 성알라 o v e 일단 이거 이게 일단은 모양이 좀 특이해가지고 이거 한번 네. 와 진짜 대박겠다 이런 곳이 어딨어요 <웃음> 약간 <웃음> 성 같죠 성알라 o v e 마라가바 아 초콜릿이었어요 초콜렛. 네. 음. 짜키. Thank you. Hello, 라가바와 아, <웃음>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요? 가져하세요와 <웃음> 이게 뭐야? 동화 속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아니. 깔끔하게 있으시다. 아어 아! 그래. 응? 아, 그래. 어, 그래. 아 <웃음> 와, 아, 너무 잘 아, 하시는데요? 지 <웃음> <웃음> 이게 제가 처음 보는 건데 너무 길어서 계속 달봐요. 우와, 이쁘다. 요 <웃음> 오케이. 이 벨벳 소재랑 이 골드. 되게 한국에서 좋아하는 인테리어거든요. 근데 그런 게좀 닮아있는 것 같아요. 우와. 여기는 이렇게 로비. 문도 너무 예쁘지 않아? 한국에서 좋아하는 인테리어. 오 음. 맞아요 음 너무 맛있어. <웃음> 너무 맛있어. 진짜 그거 좀 역대급이에요. 이거? 네. 진짜 아랍비 디저트가 진짜 음, 유명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엄청 부드럽고 음. 이 치즈케이크, 무스 이 부분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어. 이게 진짜 맛있어. 아, she likes e t i n g Good. Very good. 맛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미쳤어요. 아니 제가 떡도 좋아해요. 음, 음. 한국의 떡 같은 음. 맛이에요. 근데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음. 원래 이렇게 많이 준비하나요? 음. 음. 젤라비아라는 거는 여기가 오픈이 안 되고 이렇게 오픈 되는 건 아바야라고 합니다. So it was like 300 you know. It was fine. Mm -hmm. Dubai more, you know? Okay. Yeah, Dubai wall. So it's more expensive. y yeah. e But usually yeah, you can uh, get it for a uh, less price. 100. Cuz not Dubai. 저렴하게 산줄 알았는데 보통 100에서 한150 이 정도인데 두바이 몰치고는 저렴한 거라고 합니다. This color is famous? No. Uh, nowadays, yes. yeah, nowadays yes. Nowadays we started wearing colorful, the colorful abayas. Uh, yeah. But before, no. Ah. We uh, Or uh, black. Black. black. You guys wear abaya every day, right? It's when we go out. Uh. <웃음> oh, go out하면 신경 아 레리아니 هاي 아 ا 아 ر اسي ا 아 ر ك و 아 ا مطرب واه ص ر ا ما بارف ها م ب و ي ح ل ا ي ي س I w 완전 아 to. I 가 a n 가 to. I want to. I w 지 n t to.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I w a 치 t to. I want to. I a n I w a o I t o n t I w a t o I t t t t I a t I s o s t I a t w a t to. I a t o t o 음, 스테이크. 두가 <웃음> 치킨이랑 좀비슷하잖아요 음... 약간 음, 백숙 느낌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에 역시, 역시. 역 와우! 골드골드! 아, 악세사리! 와 와우! 와우! 와우! 와 와우! 와우! 와우! 와 와우! 와우! 와우! 와 와우! 와 와우! 와우! 다와와 완전 그 전통적인 옷이라해요 진짜 여기 앞에 이게 없다. 엔큐. 님 빨강색. 후후후후후후후후후지 와! 후후후후후후후후후통후통후후후후후후후 아, <웃음> <이게 전통 웃음> ش ل ن ج م ك <تصفيق> ر ت ي <تصفيق> ه ا بعد ها ط ع ً شو إ ض ا ء ا ل ف ل م و د ل م ماشي ا ب ا ش ا ك ع ا ن ما ت ح و ا ي في ل ي ه ش و ت <تصفيق> ا ه ة تحت ب ي فيها المارثون. ها؟ م خ ص و جام. تمام. ا ذ ر كم ي ا ر ب ق ل زي أ شوف يا م ت ش سئلي هادعب. بعد ذ ا يبغى ش ي ثاني م ح ط له ح ر ا 오늘 자고 가라고 이렇게 잠옷까지 주셨습니다. 어쩌다보니 자게 되었어요. i t t l e bit of a l i 있 t 요 e bit 오케이? y okay. ك ر ا you have your i n u a m o e Eight hours, okay. Plus, then come back. Six hundred or four hundred. Mom, I'm charging uh, for uh, all. Extra. That's it. Nothing. I mean, like full day. I will go. 7 0 0 Surely your eyes feel the weight of.